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장품 알려주는 국내 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짠 올리브영 백에 담겨 있긴 한데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사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월의 뷰티 하울입니다. 오늘 뷰티 하울은 약간 좀 여러 가지 많이 샀거든요. 제가 그래서 먼저 올리브영 가서 산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올리브영 가서는 맨 처음에는 이거 샀어요. 알페신 리퀴드.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지만 약간 좀 이제. 물론, 이런 모발도 중요하지만 두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두피에 약간 영양감을 주면서 모발을 굵게 하고 민감해진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그런 성분의 이제 리퀴드 액인데요. 일종의 두피 영양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외에 사실은 라우시에서 나오는 두피 그액 있잖아요. 그거를 사고 싶긴 한데, 그게 아시죠? 라우시. 너무 비싸요. 비싸서. 일단은, 라오시 전에는 사실은 이 알패신 라인도 굉장히 유명했었거든요. 그리고 역사 또한 100년이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알패신이 눈에 띄어서 이 알패신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액체 형식으로 두피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두피. 제가 좀 두피가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알페신 리퀴드에 샀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올리브영 가시면은 다들 미니언즈 요거 하나씩은 보실 거예요 그죠? 미니언즈 시리즈가 나왔어요 <웃음> 아, 소리 미니언즈 시리즈가 나왔는데 이게 세 가지 중으로 나왔어요 약간 거품식으로 나와있는 그 뭐라 그럴까 흔들어서 쓰는 그 가스 되는 그 클렌징하고 그 다음에 이 비타민 C 생기팩, 수면팩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색 개선 미백으로 쓸수 있는 슬리핑 팩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스킨푸드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약간 좀 베스트 셀러였던 것 중에 하나가 흑설탕 스크럽이었어요. 근데 그 흑설탕 스크럽 제품을 약간 뭐라 그럴까 모티브를 삼았다고 표현을 할게요 그거를 삼아서 이 미니언즈에서 어 그게 비타민C인가 뭐 유자에서 각질 제거 그렇게 스크럽하는 그 알갱이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어이 수면팩 비타민C 수면팩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어 나중에는 아마 그 각질? 제거하는 그 스크럽도 제가 얼핏 테스터로 한번 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예, 나중에 살 기회가 있으면 그것도 이제 사서 한번 어떤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로 남자 화장법에 대해서 약간 못하지만 진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제가 한두달 전쯤에 계획을 했었는데 자꾸, 어, 딜레이가 되다가 이제 진짜 마음 잡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긴 한데 되게 오래되고 약간 좀 별로 좋지도 않고 한번 어떤지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다이소에서 산 것들인데 실패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브영에서 보니까 이 리얼테크닉에서 나온 제가 그 스펀지를 되게 좋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리얼테크닉에서 이런 브러쉬 제품들이 요즘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브러쉬 제품을 샀고요 이거는 이제 눈이라던가 이런 국소부위 이런 데 파우더 칠하거나 이런 데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설명을 아마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쉐이드 앤 블렌드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이런 눈이라던가 이눈 아래 살짝 이할때 그때 쓰는 브러쉬에요 손보다는 아무래도 툴이 발색력이 더 좋아서 일단 이걸 사봤고요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화장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영은 끝이에요. 올리브영은 끝이고, 그 다음으로는 에뛰드 하우스로 갔어요. 그래서 에뛰드 하우스에 갔는데,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걸 샀잖아요. 이제 눈에도 약간씩, 이제 뭐, 잡지를 보든지, 아니면 연예인을 보든지 한번 해볼 건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뛰드 하우스에서 팔레트를 하나 샀어요. 팔레트. 제목은 플레이 컬러 멀티 팔레트 니트 클로젯을 샀어요. 제가 이거를 샀는데 보여드릴게요. 이걸 산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가지 색깔이 되어 있는데 산 이유는 보이시죠? 펄이 안 들어가 있어요. 펄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쓰기에는 아무래도 펄이 있는 건좀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 반짝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해서 봤는데 이 팔레트가 열어보면, 어이구, 필름지가 들어있네. 이렇게. 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눈 색깔을 약간 여러 가지 줄수 있고 이 아랫부분에 뭐 요거하고 요거는 약간 쉐딩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한번 샀어요. 그래서 잘쓸것 같아요. 왠지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도 많이 있었는데 펄이 제일 안 들어간 게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왠지 아이돌이나 여러 가지 남자 잡지를 보면 거기서 쓰이는 색깔들이 많이 보여서 샀어요. 그래서 이거 샀고요. 에뛰드하우스에서 그리고 에뛰드하우스에서 또산게 아이브로우 샀어요. 아이브로우 제가 초보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눈썹을 그리는데 펜슬이 아무리 해도 에보니 펜슬은 약간 좀 발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뛰드하우스에서 드로잉 아이브로우 거걸 샀는데 요걸 제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샀거든요. 이게 제일 어두운 컬러고 살짝 다크브라운 색이에요. 그래서 돼있는데 오픈을 해볼게요. 스티커를 뜯어야 되는 것 같아요. 스티커를... 스티커를 뜯어서... 치 붙이고...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여기나 원래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게 맞거든요. 연필 깎을 때도 원래 살라 짝... 이렇게 사선으로 깎...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의 좋은 점은? 끝에 브러쉬가 있어서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면서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브러쉬가 좀 특이해요. 아이고. 칫솔처럼 생겼어요. 칫솔. 칫솔. 피아. 칫솔처럼 생겨서 이걸로 눈썹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색깔이 약간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도 세일해서 4,000 얼마에 샀거든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샀어요. 이거 다음에 한번더 써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메이크업으로 이제 한 단계씩 더 진화를 해야 되니까 메이크업 이제 뭐 하면서 파운데이션 이제 샀고 눈 같은 거 샀고 했는데 여성분들 보시면 기초 단계 하고 그 다음 위에 약간 화장 잘하라고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하고 이것저것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샘플을 좀 여러 가지 달라고 했더니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한번 이용해가지고 이걸 쓰면 이제 어떻게 화장이 더 잘되고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이제 해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왓슨스도 왔어요. 이름이 바뀌었죠. 랄라블라로. 랄라블라로 바뀐 이후로 거의 처음 갔는데. 어, 랄라블라는 살짝이 좀 가면 올리브영과 다르게 좀, 어, 브랜드들이 좀, 뭐라 그럴까. 신기하거나 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사이닉? 이런 브랜드가 많이 입점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영과 좀 살짝 다른 브랜드 계열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거 샀어요. 이데베논 세럼인데, 이데베논 세럼은, 세럼은 살짝이 올리브영에서도 팔긴 해요. 앰플이라고, 이데베논 앰플이라고 해서 파는데, 이건 이데베논 세럼으로 해가지고, 회사는 살짝이 어, 생소해요. 렘노라는 데가 나와있고, 저는 기획 세트로 사서 세럼을 샀고요. 이데베논 같은 경우는, 약간 뷰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작년 말 정도에 유행을 한 성분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음, 주름 개선도 해주고 안색 개선도 해주고 해주는 약간 그런 기능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 부변 아래 보면 이게 주성분이 이거, 이거거든요. 하이드로, 뭐, 어쩌고저쩌 유비키논하고, 알파비사볼이라고 해가지고, 또 미백하고, 안색 개선하고, 주름 개선 하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럼을 이제 테스트 써보고 했는데, 촉촉하니 잘 발리고, 양도 좀 넉넉해서, 한번 써보려고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고요. 이데베논 자체는, 음, 올리브영 앰플도 그렇고, 이게 약간 좀 색깔이 노랗더라고요. 이게 성분 자체의 특이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노란색 빛을 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앰플이나 세럼 같은 경우는 어, 오픈을 하고 나자마자 좀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사실 이 세럼도 양이 많긴 한데 오픈을 하고 공기가 일단 닿았죠 그러면 빨리 쓰는 게 사실 좋긴 해요 그래서 약간 이거 세럼인데 집중적으로 써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네산 거는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고 어, 올리브영에서 뭐 이벤트 한다고 했는데 뭐 추천? 뭐 했는데 이거 받았어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뭐 프로바이오틱스로 탄력받다 그러니까 뭐 유산균인 것 같은데 유산균이라고 하니까 또 발효? 그거겠죠 발효인데 뭐보타니휠보에서 나왔네요 이거 그저 크림이래요 제가 또 이것도 한번 써보고 나중에 알려... 그리고 영상 찍으면서 저도 앞에 활짝할 딱 소리도 나고 갔다 갔다 소리도 났죠. 바로 누가 있냐면 얘가 있습니다. 얘가 얘는 유튜브에서 아마 처음 볼 텐데 까망이도 있었고 얘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리지만 서열은 얘가 1위예요. 얘가 버니에요 버니 버니. 오 팔지마. 푸들이고요 올해 횟수로 8년차 8년차? 9년차? 푸들인데 보세요 귀엽죠 근데 성격이 하, 너무 더러워 성격이 진짜 안좋아요 성격이 진짜 안좋고 또 관절도 안좋잖아요 푸들은 그래서 얘도 좀 살짝 아플 때가 있고 그래요 한번 보여줄게요 하나 알지만 귀엽죠 생긴건 귀여워요. 생일 귀여운데 성격이 진짜... 성격이 안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서 2월의 쇼핑하울은 이렇게 마지막 건의도 살짝 소개시켜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